우리 와이프가 4년간 다닌 직장에서 잘렸다. 3일째다. 남 얘기 같진 않지만 참 안쓰럽다. 오늘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이야기는 아닌데 꼭 나의 이야기 같은 내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렇고 그런 상황 안쓰럽긴 하지만 내가 꼭 겪을 것만 같은 그렇다. 어쨌든 우리 와이프는 잘렸다. 저희 와이프 이야기입니다. 4년간 다닌 직장에서 잘렸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음, 가차없이 잘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에 들으니까 가슴 한구석이 좀 먹먹해지면서 조금은.. 음. 제가 이제 4년 전에 하던 장사를 이제 말아먹고 생계에 대한 그런 막막함에 시작했던 일입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애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죠? 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가 열심히 뭔가를 더 찾아서 더 해야겠다 뭐 이런 또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스트레스 그만 받고 뭔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지금 소중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린 거를 뭐 어떡할 거야 그죠?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어떻게 응? 음? 그 순간을 좀 즐겨야지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도와줘야 되는 게또 나의 일이고 그동안 좀 고생했지 응 음. 잘 잘렸어 왜 그거 뭐, 뭘 알아? you some advice, b a s t a 어 d Tell yourself. w 그만두니까 어때? 쫄려 사람이 무언가를 그만둘 때는 스스로 납득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 어? 그 결정이 평생 후회로 따라 남을 수가 있다고 후회 없어! 아 그래? 그러면 잘했어 내가 하면 돼 내가 내가 벌게 내가 나 <웃음> 잘했어 잘했어 4년 다녔으니까 되지금 빵빵했다 에라이. <웃음>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잖아 어, 잘 그만뒀어 내 생각이야 <웃음> 근데 지금 뭐 먹고 살아? 뭐 백수냐 우리가? 제목 호구 인생 호의가 계속되면 내 일이 된다 난늘 내가 좀 손해보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난 그래서 매번 호구다. 직장에선 특히 매번 호구였다. 가족 같은 회사를 뛰쳐나와 재택근무를 시작했었고 프리랜서로 일한 지도 4년이 되었다. 4년 동안 급여는 죽꼬리만큼이었지만 내일처럼 열심히 했다. 조금씩 일이 늘어갔다. 처음에는 이번만 좀더 해주지 하는 마음이었다. 다음엔 이 정도는 더뭐 해줄 수 있지. 였다.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시간은 없다. 그때그때 지시받은 업무를 소화해내는 것이 내 일이다. 체계도 없다.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일처리를 하면 되는 거다.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심오했다. 업무 지시는 처음부터 모호했다. 하지만 사장님은 날 신뢰했고 나는 사장님의 모호한 말들을 업무적으로 해석하며 일을 진행했다. 그러다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면 알아서 진행해주세요. 또는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서 진행하세요. 일을 마치고 나면 이건 왜 이렇게 했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바꿔주세요 난 들은 게 없는데 가장 황당할 때는 사장님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어디 갔는지 찾아달라는 요구였다 난 우리 집인데 사장님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내가 어떻게 찾아줘야 하지? 회사 이메일 비번까지 매번 알려줘야 하는 지경까지 갔을 땐 이건 아니다 싶었다 면세가 있으셔서 그렇지 하고 아버지다 생각하며 이랬다 이게 나의 호의였을까? 난 업무적인 질문을 했고 그것도 알아서 못하냐면 소리를 치는데 나는 그때 알았다. 아, 난궁예가 아닌데. 이젠 관심법을 못 쓴다고 소리를 치는구나. 난호구였다